역시 여기 기억나요? 있어? 왜 이런 시그런트서승다 뭐였지? ㅋㅋㅋㅋㅋㅋㅋㅋ 다! 하나 둘 셋! 아야 너는! 야! 한국 최초의 싸이오 후보 류인스 선수는 어떻게 몰라! 여기는! 와! 미쳤네 진짜! 저 거짓말 안하냐 오늘 경기도 야 이거는 아니아 저 중학교 때그 마구마구 제 선수였어요. <웃음> 진짜 거짓말 아니고. <웃음> 사람 모 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. <웃음> 근데 너무 잘 아는데 <웃음> 딱안 떠올라 안면은딱 <웃음> 하나 둘 셋. 아왜 <웃음> 몰라? <웃음> 왜 몰라? 아, 왜 백종원 아, 선생님? 아그와이프와이 아니에요? 야너 그걸 모르냐? 아마 말이고 오늘 아침에도 <웃음> 영상 봤는데. 야, 야, 너 진짜 사과해. 사실 저백 선생님 컬러도 많이 했는데. 너 수진한테 문자 한번 드려라. 죄송합니 아, 아, 콜라보 하는거 네. 제가 다 보고 백 선생님 또 방탄분들 너무 칭찬하셨던 치, 야, 너 진짜 나빴다. <웃음> 아, 그걸 왜못 받죠? <웃음> 아, 가족, 가족인데. 예전에 아, 아, 너 수진이잖아. 너, 아, 칼도 받았으면 맞아. 아, 아. 그러니까 아, 선생님 <웃음> 그런 게 아니라요. <웃음> <웃음> 몇분잘부터 빼자. Few minutes later.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. 하나 둘 셋. <웃음> 야 이게 너무 어렵다. 그송합니다그 그 강강, 강강, 강강 분이랑 결혼하신 분. 이상 이상 이상 이상. 죄송합니다. 덩이 큰. 아, 아야그 아, 역사를 써 주신 분인데 뒤에서부터 <웃음> 그냥 그냥. <웃음> 가슴 그게 그 수가 저, 저, 저, 장난 아니었잖아요. 어, 전아니었거든 와, 와, 와, 진짜 팬이었어요. 지가 이거 아니라고요야뭐 앉아 이거 봤어요? 이거 봤어요? 너는 앉아. 어차피 틀렸고. 어차피 틀렸어. 어차피 엄선한 사진이야. 어차피 틀렸고. 한장밖에 없다고. 연빙하시고 <목소리> 네. 테 네. 아, 진짜 테크지 어 다른 멤버들은 다갔어 t h e fuck? 아는 다. 아, 하나 둘 셋. 아싸! 야 이봐! 아싸! 야 이봐! 아싸! 아싸! 미쳤다! 아와손 나왔다! 와손 나왔다 진짜! 아, 너 일부러 그러냐? 아니 근데... 진짜 아니에요. 왜불대해서 아, 같이 있었잖아. 아, 아, 아. 야 이거 진짜 너. 해외, 너무... 해외... 활동도 다 보지. 보고. 오... <웃음>